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 망랄 고품격 전문 야매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우 이번에는 한문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 한문 고사성어 편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기획했을 때 한문 콘텐츠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방향을 틀어서 자박사전식으로 이제 한문이 제가 원래 기획했던 콘텐츠였던 분들 이번에 특별히 좀 애착이 좀 됐어요 자그 고사성어로 삼국지판을 했습니다 참고로 삼국지에 대해서 좀그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 했죠 삼국지를 읽지 않은 자와는 대화하지 말라 그래 놓고 또 삼국지를 세번 읽은 자와는 대화하지 말래요 이게 뭔뭔 뭔 개소리야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문장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직관적으로 알 거예요. 삼국지가 워낙 명작이고, 어, 인생의 여러 지혜가 담겨 있는 작품이라, 삼국지 정도 읽어서 좀그 머리가 큰 사람이어야 이제 대화할 만한 수준 된다. 이런 의미죠. 어. 근데, 이거 삼국지를 세번 읽은 자만 대화하지 말라. 이 문장이면, 어, 삼국지에는 그큰 지혜가 담겨있는데, 또그 안에 또 여러 뭐, 제갈공명이나 사마일 같은 개체 뭐 여러가지 그 모략 이런게 담겨있어서 이거를 다 알고 나면 철새수에 너무 밝아어사마의같이좀 건모술수에 능한 좀 위험한 사람이 수있다 이런 의미에요 근데 이건 좀 일제의 관영법이고 역시 결국 이 정도로 어, 삼국지를 읽어라 이런 뜻이죠 결국은 상통하는 말이에요 어, 일종의 뭐 관영법이라할수 있는건데 자 그래서 어, 그 첫번째로 어, 도원절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도원절이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어. 근데 혹시 어린이들은 이게 정확하게 뭔 뜻인지 모르니까 자 일단 한문 여기 쓰여지 한문을 풀어주면 음, 복숭아 나무란 뜻이야 도 어. 어. 도와원기 예, 황도 백도 이렇게 들어봤죠 예. 동산원자 어. 정원할 때그원자예요 어. 복숭아 이게 렇 도원하면 복숭아 정원이라는 소리야 어. 맺, 맺다 어. 약속 맺다 이게 그리고 이건 뜻의, 의가 아니고, <웃음> 오를 의예요. 오를 의. 뜻의하고 오를 의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 복숭아 정원에서 응. 의형제를 맺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는 어떤 뜻, 오른 의지를 맺기로 결정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응. 어, 여기서 그 삼국지의 새 주인공들이 모여요. 어? 그래서 천지신명께 구하고 뭐 의리를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의형제를 맺죠. 남자들 세계의 의리 대명사죠 이세 사람 이분들이 그랬듯이 이렇게 의형제를 맺는 일을 뜻하는 관용어예요 자 근데 어, 혹자가 그러는데 그 삼국지 그니까 오하길 마초들의 순정만 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왜냐 어, 여, 이, 여기에 의리 같은 뭐 남자들의 로망이 될만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어, 근데 뭐 세상 살다 보면 뭐 중고등학생 때한 번쯤 뭐 남자들은 뭐 우리 의형제 맺자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조직같은 데서 이렇게 뭐 의형제 맺는다는 뭐 의리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게 맺은 의형제라든지 그 의리가 뭐 끝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삼국지에서 이세 형제만큼은 정말로 죽을 때까지 그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지켜냅니다. 이건 이제 관우의 그 마지막 장면이요. 창천항로하고 삼국지 소재로 한나나가 있어요 아주 명작인데 내가 봤을 땐 여러 삼국지 판본 중에 거의 최고봉인 것 같아 그 나관중 삼국지가 그 제일 유명한데 아마 그것보다 내가 보기엔 명작일 <웃음>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전 물군중 편은 읽진 않았는데 이게 마지막 그 장면이고 얘가 송권이에요 송권이 이제 관우가 잡혀서 마, 마지막 그 처단하는 그 장면인데 아, 이제 우리 형제들의 꿈은 불멸로 남으리라 그, 이렇게 장렬하게 관우가 사지 하직하죠. 어, 그러면서 아, 행복한 꿈을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 어, 편합니다. 어. 아나 관우 죽을 때가 좀 아, 제일 아쉬웠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했고 그래서 관우 죽고 나서 삼국지가 좀 재미가 없어 급격히 재미가 떨어지는데 도원 결의 관련 참고 설명을 좀더 하면 거기 사병제가 의형제맺으면서 읽은 그 도원 결의문 이 있어요. 거기에 이 구절이 있어요. 분구 동년 동월 동일생 반원 동년 동월 동일세. 이게 뭐 태어날 때는 같이 태어나지 못했지만 죽을 때는 함께 죽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통 그해석돼 있어요 근데 정확히 그직역을 하면은 같은 해, 같은 월, 같은 일에 태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태어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우리는 같은 해, 같은 월, 같은 날짜에 죽기를 바랍니다 바랄 뿐입니다 이게 단지할 때그다단자예요 저스트 임이죠 이게 원트웨이의 원자. 응, 그렇죠? 이건 이 구절이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제가 느꼈을 때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이 문장은 그 연애 편지도 씁쓸 만큼 로망이 넘치는 문장이라고 그 저는 생각하고, 아, 제가 한번 이렇게 요걸 써먹을 기회를 찾았는데, 결국 못 찾고 그냥 바로 결혼해버렸어요. <웃음> 네. 자, 근데 이 문장을 좀 보면은 저는 또그 백거의 어떤 시가 또 생각나요. 이게 백거이라고 중국에 중국이...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내에게 바친 어떤 시를 지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생이 동실친 아 생이 동실친 무슨 뜻이냐면 살아서는 음, 이게 위가 된 입자예요. 어, 영어의 피컴 동실 같은 방에서 친교를 이루게 되다. 친할 진짜죠 친하게 되고 죽어서는 한 무덤의 흙이 되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죽어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비컴해서 뭐가 되는가 동혈진 이게 구멍 혈자예요 구멍 혈자인데 여기서는 무덤의 의미죠 무덤이 이건 먼지 진짜예요 먼지랑 흙 진흙 요거는 서로 상통하죠? 그래서 성경계도그러잖아 너희는 그 진흙으로 이제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또 다시 얘기돼 너희는 먼지였으니 먼지로 돌아가라. 진흙은 그 먼지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같은 무덤에 그 죽을 음을 묻히라 이런 의미죠. 이건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그 어떤 유적에서 발견된 부부가 이제 합장된 그 묘예요. 음. 어. 어떻게, 발, 음. 어떻게 발굴돼서 이게 기사에 나와서 제가 따왔는데 네. 아, 제가 이걸 볼때딱이 그 백거의 시가 딱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제가 항상 아까 음. 솔직히 연애편지에다가 용 문장을 써먹고 싶었는데 음. 어, 이런 거하고도 일맥 음. 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음. 백거의 시도 그런 의미에서 함께 소개를 드렸었고요그 다음 삼고칠의 음. 편으로 넘어갑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이게 석삼이죠 어, 세계란 뜻 이거는 돌아볼 거예요 돌아볼 고 요건 풀추고, 이건 오두막려, 그니까 러 초려. 초려 오두막을 뜻해요. 초가집 이런 거. 초를세번 돌아 봤다. 세번찾아봤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그... 유비가 제갈공명을 만나려고 제갈공명에 사는 집에 세 번을 찾아갑니다. 왜 돌아볼 거냐면, 한두번못 만나. 될 때마다 없어. 그래서 다시 와부대수리번을 어, 어,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진짜 없던 건지 아니면 그 유비를 잡상인 취급하느라고 그냥 공명이안 만나준 건지 모르겠는데 응. 어, 세 번째 갔을 때도 공명이자느라고안 만나죠. 응. 물론 그 여기서는 유비가 인덕이 있잖아요. 그래서 깨우지 말라고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누는데이게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야. 그 그때는 이게 대단한 건지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장비가 이 모습을 보고 하도 빡쳐갖고 이, 이 새끼 불질러버리면 남지하고막 그랬던 걸 이제 관우가 겨우 말리는 장면도 나와요. 음.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유능한 사람을 대할 때는 그만큼의 정성이 필요하다. 또는 인재를 이제 초빙해서 자기 사람으로 말, 만들려면 이게 그만큼 정성과 뭐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이건 이제 삼국지연의에서 이게 꾸며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유비가 제갈량을 이렇게 세번 찾아왔을 때요 이거는 뭐 출사표라고 제갈량에 직접 제가 지은 어떤 분장이 있어요 거기하고 또 삼국제 정사 있죠 소설 다삼국제한이 말고 칠천음문 말고 역사적 그 문헌 응. 기록서죠 거기에도 이렇게 세번 삼국제한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그 예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응, 유튜브는 야매직 보관소를 모셔오게 삼국을 출연했다 뭔 개소리야 <웃음> 여기까지 다음 수어지교로 갑니다. 음. 수어지교 이제 끝에는 뭐 물숫자 이건 물고기 어짜 어. 그 어조사지라고 하는데 이게 모모의 우리 말의의에 해당해요. 어. 사계교자 뭐교 어. 이렇게 할때 그래서 물과 물고기 간의 서주 이런 뜻인데요. 어. 그 유비가 그한 말이에요. 응. 어. 한국지연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물과 물고기 같은 사이로 대단히 친밀하다. 어. 어, 생각해보세요. 어.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 이런 의미죠 근데 위집 오면 이제 조금은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죠. 사실은 물은 물고기 없어도 얼마든지 존재해. 근데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인 관계라고 응. 이렇게 표, 어, 해석을 했습니다 어, 뜻을 좀더 이제 살펴보면은 과연 누가 물이고 누가 물고기니 어, 의지없이 펄떡거리던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 살아난 생이라 셈이, 수월에 각각 제갈량이 물이고 유비가 물고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어, 무슨 의이냐면 초반엔 그 유비가 자기 세력을못 얻었고, 막 이렇게 이리저리 그냥 방랑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조조나 선권에 비해 굉장히 약한 세력이 있는데, 이제, 재관량이라는 이제, 걸출한 그 인재를 만나면서 이제, 뭔가 될것 같은 이게 기회를 마련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쓴게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가, 요거는 이제 반대로, 재관량을 물고기로 보고, 유비가 물이야. 재관량이 신나니까 충이란 물과 같아 물이 충이 없으면 물을 벗어난 물고기가 환난을 만나듯 곤란해진다 자? 자기의 주군을 찾지 못하면 이제 물 밖으로 떨어져 나간 물고기입이다이런 어. 의미로도 해석해요 요거는 이제 유교적인 그 입김이 많이 들어간 그런 해석이죠 어, 변대되는 해석이지만 뜻은 다 상통하죠 아. 제갈량 본인이 오르이구나 이게 삼국지연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진, 진짜 제갈량 한말인지는더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추어지교가또 친구 사이의 그 아주 아름다운 만남으로 비유해서 잘 쓰이기도 해요 어, 친구 사이를 의미하는 고사성어 사자성어는 굉장히 많아요 어, 대표적인 게 이제 금난지교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 금을 자를 만큼 강, 예리하고 난초이 생기만큼 아름답다 해서 이제 군자 그 사귐을 그금난지교로 비유한 게 이게 주역에 나오고 그 다음 뭐 이렇게 쭉쭉 쭉쭉 많습니다. 네. 근데 수어지교가 아까 음. 일방적 관계를 했죠. 관포지교도 좀 그런 의미예요. 누르려면 음. 관중과 그 포승어의그 사귐을 그렸는데 관중이 젊어서 당장히 찢어지고 막 맨날 실패만 해요. 근데 포승이 거의 버무르거 근데도 끝까지 이제 자기 친구 관중에게 기회를 주고 뭐물심양무문으로 도움을 주죠 나중에 뭐날 낳은 건 부모지만 날 키운 건 보수다 이렇게 성공한 다음 관중이 성공하게 성공한 다는게 평을 하긴 했는데 계륵으로 <목소리> 넘어 닭개자 거기에 갈비 대득 늑자 어. 원래 늑인데 두음업체도 늑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비를 늑골 하잖아요 어. 자 그래서 말 그대로 닭갈비인데 이 닭갈비 아니죠 <웃음> 어이 답의 닭갈비는 이제 갈비가 그 양념으로 굽 해서 굽잖아요. 그래서 이 닭을 그, 그 갈비 양념했다 해서 이름만 닭갈비. 실제로는 닭갈비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어. 닭갈비는 어. 요, 요런 거예요. 이렇게. 어. 자, 근데 이 유래를 보면은 이제 한중에서 조조와 유비가 일대 격전에 걸려요. 근데 이때 조조가 좀 부자하고 있어. 그래서 조조내가 어, 이거 여기쯤에서 아 이렇게 퇴각해서 이제 다음 기회를 도모할까. 한중을 포기할까 아니면 그, 그 그대로 그 그냥 뭐 어떻게 물, 물, 물자 동원해서 이제 싸울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응. 그런데 그날 이렇죠 조조가 고민하던 차에 저녁식사로 닭고기꾼이 나왔대요 조조가 그 이렇게 사바에 담긴 닭갈비를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라고 딱 삘이 오는 거야 응? 말 그대로 이 한중이란 땅이 에 닭갈비 같아 이거야 아, 포기하기에는 싫은데 또 내가 또 차지하려고 하니 또 이제 별거 아닌 것 같고 어. 뜻은 이제 저먹자니 싫고 남주자니 아깝다 요런, 요런 경우에 씁니다 어. 가끔 오장관리하는 여자한테도 요런 표현을 계속 요, 요렇게 쓸 수도 있는데 희쪽자한 예를 보면 <웃음> 예 바로 이거죠 어. 아 현아양은 아주 패왕색 넘치는 훌륭한 인재지만 걸그룹은 연애를 하는 순간 개력으로 전락해요. 소속사에서 <웃음> 내치기도 무하고 무하기도 무하고 근데 결국 이제 소속사랑 계약 해제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있었네요>. 아무튼 <웃음> 그 다음으로 간내도지라는 <감내> <웃음> 과사성어입니다. 요건 아마 잘 못들어 봤을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좀 깊어갖고 내가 가지고 왔어요. <웃음> 자 만약에 간그 우리 간한테 간잖아 이건 정말, 불의 뇌. 네. 뇌고, 이제, 이건 칠할 도예요 그래서, 독특하다. 어. 그럴 때, 이게 짤입니다. 어, 땅, 치. 어우, 지금, 떼야, 끔찍한데 간하고 뇌가, 땅, 이렇게, 덮여있어, 칠있어. 어. 자, 인체를 해부해보면, 걔는 정말 핏덩어리예요 핏, 꿈, 피가 뜯 떨어져. 간은 피가 꽉 차있어요. 그리고, 걔는 굉장히 그, 부드러워요 거의 두부랑 비슷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아마, 이제, 사람들 쓰러져 있으면, 이게, 배하고, 이제, 머리가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제일 먼저 간하고, 이제, 뇌가 이렇게, 나온 게, 이게. 아유, 여기까지만 할게요. 니얘알겠죠 그런 상황이래요. 이 얘기는, 맨 처음, 그, 초안지에서 나, 나온 건 아니고, 초안지와 관련한 고사가 있어요. 어. 사기의 그, 회유무 열전에, 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음. 초나라와 한나라가 나누어 다투고 응, 싸우니까 전쟁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단과 내수가 땅바닥을 치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자식이 둘판에서 해골을 드러내고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유방을 이렇게 좀 돌려 까기로 아니 거의 이 정도면 뭐 신하 입장에서 뭐 아주 직접적으로 깐 거죠. 헨리, 니들 이 군웅들이 자기들 욕심에 이제 백성들만 응, 고달프겠다 이런 응. 내용이죠. 요런, 이렇게, 전제의 끔찍함을 이제 묘사하는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삼국지에서 유래된 건데, 조자룡과 관계되어 있어요. 유비가 별로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력을못 구하고 맨날 도망간다뇨. 그러다가, 조지의장판판에서 자기 부시다고, 자기 아들까지도 내뺀기처럼 도망가는, 그걸 이제 조자룡이 이렇게 구해옵니다. 딱그 어떻게 족진을 뚫고 응. 조자룡이 딱 유비 앞까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 처음에 이제 그 신하들이 유비하다. 아 아드님 왔다고 해서 막 보니까 아 자기 아들 살아서 얼마나 감격스러워 안고 막 이렇게 응? 감격해 있는데 조자룡을 딱본 거야. 그러고 하는 말이 이하이 하나 때문에 명장일을 보냈구나. 그래서 땅바닥에 집어 던졌대요. <웃음> 이거 보고 조자룡의 간복해서한 말이 바로 간과 뇌를 쏟아내도 주공의 은공을 갚을 수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간과 뇌를 쏟아내도 이게 바로 간뇌두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세간에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돌보지 않고 힘을 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 조자룡의 아주 데리고 온 장면이죠 그 요 용례를 한번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간내도지던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있어아 어, 이게 그 전쟁터에 간내도지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어, 실제 사진을 도저히 가져올 염두가 안나스테크래프트에서 떠났는데 아 근데 여기 보면 유비가 좀 오버를 하죠 너무한 거 아니야? 어? 그래, 그 자기 부하 중에서 이제 목숨 걸고 자기 아들 응? 살아서 데리고 온건 감격하는데 왜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집어던지냐고 응? 근데 아마 실제로는 던진 게 아니라 응? 이렇게 조자룡 보고 감격해서 놀라서 아마 실수를 떨어뜨린 거겠지 근데 삼각지에서는 이제 응? 자기 아들보다 조자룡을 더 생각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집어던거는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데근 이게 실제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아, 이 아두가 멍청했나 봐요. 그 왕을 이어받도 제목이 못됐나 봐. 어. 아니 못됐어. 딱그 어. 사료를 봐도. 그래서 유비가 죽기 전에 제갈력 이런 말을 했대요. 어, 내 아들 유선이 잘 부탁합니다. 근데 유선이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당신이 황제하시오. 이렇게 말한 거 봐서 좀 머리가 정말 머리가 모자란 거야. 모자란나 봐. 어,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고사가 하나 또 있어요. 이거는, 여기다 참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낙불사촉이란 건데, 즐거울 낙, 아니 불. 생각할 사 촉. 이게 그 총나라의 촉이에요. 총나라를 생각하지 않다. 즐거워, 이게 무슨, 즐거워서 총나라는 생각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결국, 예, 총나라가 위나라에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유선이 이제 위나라로 끌려가죠 어, 끌려가는데 뭐 그렇다면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끌려간건 아니고 나름 그 대우를 해줘서 유선하고 그그 그 신하들 있죠? 같이 그 위나라? 그때는 아마 진나라였을거다 위진 남북조라 가야되나? 위하고 진이 그, 그 같은 나라인데 그 진나라에서 그 유선을 위해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줘요 위로했듯 근데 이 멍청한 그 아두가 그 연애 즐거워 마냥 즐거워하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참 그 총나라 그 신하들이나 그 위나라 그 신하들의 아주 어이없어했던 그거 그 거기서 유래된 고사입니다. 향락에 빠져 자신의 본본을 망각하는 왕이었을 겁니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유비가 아까 말했다시피 조자룡이 아들을 구해왔을 때 굉장히 오버를 하죠. 자기 아들을 어? 내던지면서 나 때문에 어? 나의 그 귀한 인재 조자룡게 죽을 뻔했잖아요. 어. 이렇게 오버를 했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해보면 멸사봉공이라는동 그 덕목이 있잖아요 자신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더신쓰자 이게 어떤 그성향이좀 그 있어요. 있어요 위인들을 보면 비이 멸사본공하는 그런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이러한 스토리를 넣은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실제로 그랬나 봐 유선이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 어, 그렇지 않고서 그때 이제 머리를 다쳐갖고 좀 바보가 됐다 이런 소리가 진짜 있어요 어, 이렇게 했는데 어, 이게 다 이게 유교적인 음. 어떤 덕목인데 이게 또 유교의 가족주의라는 그 덕목하고 좀 약간 상충이래요 유교는 음. 어떤 거냐면 먼저 남의 부모를 공양하기 앞서 자신의 부모부터 먼저 사랑하고 효도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다른 이웃집의 어른들까지확장해야 된다 그게 바로 충이거든요 먼저 그 가까운 데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점차 밖으로 흑충해나가라 이런 의미거든요 어. 그런데 멸사 동목은 자기보다는 남들에게 좀이타적인 그거를 더 강조하는 그런 동목이잖아요 요, 요렇게 약간 상반된 그 동목이 유교 내에 좀 존재해요 근데, 왜 독립투사 얘기를 했냐면, 독립투사 그 가족들이 이렇게 아주 고생을 한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음. 독립투사의 심정이 아마 이랬, 이랬던 것 같아. 응. 말 그대로, 그 독립투사의 가족들은 이제 다 고생한 게 이제, 독립투사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이제,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바쳤잖아요. 응. 근데 가족들은 자신의 확장이야 음. 자기 처자식도 자기와 동시에서 내가 이렇게 개인적인 삶을 잡힌 것처럼 자기 가족들도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 받쳐야 한다 이런 의식이 있고 가족들도 그, 그에 따랐죠 음.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저는 약간 이 유비오버가 이런 거와 조금 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그때 그 유선이가 머리를 다치면서 출사표에서 왜 이렇게 제갈공명이 이 일은 신아 누구에게 맡기고, 이 일은 신아 누구에게 맡기고,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돼요 그거 보면은, 아니, 황제는 뭐, 뭐 하는 걸, 뭐, 제발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황제는 뭐, 생각이 없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어. 근데 왜 그랬는지, 이 스토리를 보니까 이해가 좀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바로 다음 출사표로. 자, 뜻을 보면은, 요거는 날출. 이게 날출이 뭐냐면, 버스, 예, 영어의 버스 어. 태어나다, 어. 또는 밖으로 나가다 이런 뜻, 그리고 이건 스승사자예요승사기도 하고 군사라고 그런 직책이 또 있고 또 이제 말 그대로 밀리터리,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음. 요거는 겉표, 표리부동 뭐 이런, 이런 말 있잖아요, 뭔지 알죠? 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여기서 어. 표문이란 거를 좀 음, 설명을 해줄게요 신화가 자기 마음 속에 있던 품을 생각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표문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표라는 표현이 있죠? 어. 이게 그 벗을 하던 신화가 자기 이제 사직서 올리잖아요. 그거를 예전에 사표라 사표문이라고 했어요. 어. 응. 사직할 때 그거. 어. 요즘도 이제 사직서를 이제, 이제 사표라고 표현하잖아요. 음.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게 이제 사기업은 사표라고 표현하면 좀안되는거예요 아, 원래 이거는 그 벼슬하던 신하가 하는거니까 이제 공무원들은 사표란 표현을 쓸수 있어 <웃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사기업은 사표란 말을 쓰면 안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자그 내용을 보면은 제갈량이 위나라를 정보라고자 황제 유선에게 올린 표문이 바로 이 출사표에요. 그 내용을 보면 나라의 장래에 대한 제갈량의 걱정과 스스로에 다, 대한 다짐이 주된 노,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그 진, 진심 그 정성과 그 사람의 그 진심이 표문 절제에 절절히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 충신이 아니다. 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에요. 근데 뭐 근데 저는 뭐잘쓴 문장인 것 같긴 한데 야이어맞거든요 원문으로 직접? 근데 뭐 눈물 날 정도는 아니던데? 대체로 그아까그랬잖아요응 무슨 일은 누구한테 맡기고 무슨 일은 무슨 한테 맡기고 당신은 그저 그 신하들 말만 잘 들으면 돼 약간 이런 내용이 주로 돼있어요 출사표란 말 자체는 원래 출병할 때그 뜻을 적어서 임, 임금에게 올리던 글을 뜻하는 원래 있던 그냥 명사예요. 일반 명사인데, 출사표 하면 그냥 제갈량 이올래던 출사표가 돼버렸어. 어, 왜냐면 이게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아예 그 일반 명사였던 출사표가 제갈량이 올린 그 출사표라는 고유명사가 됐어. 그러니까, 무슨 놈이 하나의 문장이 제목이 돼버린 거야. 뭐 제망매가 어, 관동별곡 이런 것처럼 어, 자, 제목은 고유명사예요. 출사표 자체가 그냥 이런. 어떤 문장의 제목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고유명사가 된 특별한 케이스 있어요 보통은 고유명사가 유명해지면 일반 명사 되는데 이건좀 반대의 케이스죠 어쨌든 구출자표란 말이 고유명사가 되면서 아예 그냥 관용어로 자리잡아 그래서 이제 고사성어가 돼버립니다 일반 명사가 예. 원래 그 삼국지에서만 있었던말 처음 나왔던 말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워낙 유명해서 출사표가 삼국지에서 유리한 고사상황같아요뭐 제갈량이 아니었으면 이게 고사상으로 남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출사표를 던지다 라는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대요 음. 어,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제 운동선수나 뭐 연예인이 큰 시합이나 경쟁 또는 정치인 같은 경우 선거에 나가 용감히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다 라는 의미로 약간 바뀌어요 음. 음. 원래는 이제 제갈량이 북보를 앞두고 황제에게 이렇게 올리는 그 아주 구구절절한 출정에 앞둔 그 군사의 군사 여기서 참모총장 이런 이런 거예요 군사의 문장인데 뻑해서 뭐뭐나뭐좀 드러내겠다 하면 그런 의미로 쓰이니까 학자들이 좀 적절치 못하다 그런 의미가 돼 버렸어요 원래 이제 이렇게 보듯이 이제 올리는 문장 요건데 이제 이렇게 비장미가 있는 문장인데 그거를 이제 개나 소나 다 쓴다 이거예요 어떻 보면은 뭐 인류 신한 출사표? 뭔소리냐면 뭐신앙카드가뭐 상반기 워크샵에서 신한이 인류를 달성하기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뭐뭔 개소리야! 요런 의미야! 뭐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어떤 성혜리라는 가수가 있, 있나봐요? 잘 모르는데? 대비하는 것도 이게 출사표에 비교해 찌 어, 역시 정치인 빠질 수 없죠 조건부 출사표 시, 서울시장 나서는 걸 이걸 출사표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개나 소나 다 쓴다고 약자들이 비판하는데 뭐 뜻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변하니까 어, 언어에는 역사성이란 게 있잖아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근데 또 재밌는 거 보면은 제가 이게 출사표를 굉장히 누구나 인정하는 명문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교과서에는 이게 꼭 실리나봐요. 그래서 어떤 유명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출사표를 외우라고 시킨대. 그래서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은 집에 안 보내준다고 <웃음> 그랬대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은 출사표를 아주 싫어한다고 해요. 요거 보니까 한국에 관동별곡이 생각나죠 예전에 그 학력고사 시절이 있어요 그때 이제 관동별곡의 그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왔대 그래서 고3 되면 관동별곡 전문을 무조건 외워야 돼그한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한거를 맞추려고 물론 상위권 학, 최상위권 학생들이 해당하는 내용인데 내용인데 근데, 근데 학교 학, 선생들은 그냥 자기네 반 다 외우라고 무조건 시켰겠지. 특히 국어 선생님 담임으로 맡았으면. 요즘 학생들도 외우라고 시키나 몰라. 수능에는 이제 절대로 이제 그런 문제가 안 나오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때 관동별곡 외웠던 기억을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상춘곡도 이렇게 외우라고 시켰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고통스럽게 안 외우고 그냥 저절로 외웠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뭔 개소리야? 어. 삼명수려 좋은 곳은 서악산이 제일이야 어서가자 앞이 가자 앞서고 뒤에 서고 태산같은 고봉줄령 허이허이 지나가서 승지에 다다르나 지금도 그냥 전 술술 나와요 아전 그냥 상춘곡이라는 시가 정확히 가사라고 하죠 음, 너무 멋는것 같아 그래서 전 그냥 줄줄 그냥 지키지 않았는데 외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현대문보다 고전문학 고주, 고문이라고 하죠 고문을 더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문을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읍참마속편을 봅니다 이제 아까 제관량의 출사표 던지면서 북벌 즉 위나라 정벌에 나선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유래된 건데 이제 뜻을 봅시다 이 읍자 울읍자에요 이게 별참이에요 이게 부수가 도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달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참수용! 응. 할때그 참이 이런거야 그리고 이제 말마 다 아시죠? 그리고 일어나 속인데 뭐 이건 거의 안쓰이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마속이라고 고유명사예요 마속이란 인물이 삼국지에 나와요 마속이란 인물을 울면서 울면서 배다 이런 의미가 돼요 중국어는 영어처럼 목적어가 뒤에 옵니다 그 유래를 이제 좀 설명해주면 이제 아까 잭깔령이추사표를 올리고 북벌에 나선다고 그랬잖아요 그 와중에 마속을 이제, 뭐 총대잡탁에 임명을 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갈량이 마속한테 어떤 명령을 내려요. 그, 군사적인 계획, 어, 어디에 진을 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야. 요렇게 했는데, 마속이 그 말을 안 듣고, 지 멋대로 좀 이렇게 작전을 수행을 해요.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졌어. 저도 거의 부하들 거의 다 죽이고 지만 살아돌아 그때가 어떤 뭐냐면 제갈량이 이제 산 보통 고지를 점령하해서그산 꼭대기가 좀 군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물을 구할 데가 없어갖고 딱이 여기 포위하고 기다리면 얘네 그냥 말라 죽는 거야 근데 마숙이 이 짓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겨우 버티다 못 버티고 이제 그 이제 적진 돌파를 감행하는데 그게 되나 이미 얘네들 어? 내려올 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비참하게 깨지고 음, 마숙이 겨우 그 지만 살아서 돌아왔나 아니면 그대로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총나라의 그 타령 혐의로 이제 붙잡혀왔나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왔는데 사실 마속이 평이 좀 엇갈렸어요 유비같은 경우는 얘 그럴만한 인재가 못된다 그랬고 밑에 장수들한테 평판도 이제 엇갈렸는데 제갈량은 마속을 굉장히 잘 봤나봐요 거의 신적인 능력치로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데 왜 인재를 못 알아봤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제갈량이 마속을 좀 이뻐해서, 이렇게, 독벌 지휘하는 데큰 장군으로 내, 임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군사적 명령을 어기고서 지독자 행동을 하다가 결국 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경우,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그, 자, 어, 패전한 그 장수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마속, 그, 주의의 그 반대에도 마속을 임명한 만큼, 제갈량이 아끼던 부하였는데 결국 그 본보기로 사형을 명하서 마석은 그렇게 목이 잘리고 죽습니다 그... 이 의미가 법은 예외 없이 엄격하게 집행해야 법이 위험이 산다 요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즘 개정치권에서 내려는빌 많이 보이죠? 응. 특히 조모씨 예. 제야에 있을 때는 뭐 법은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어, 엄격하게 꾸짖더니만, 자기가 꾸짖던 대로, 자기가 대로 당하잖아요. 어. 어, 이러면 안 되죠. 이래야,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러는. 제갈량이, 음, 자기랑 친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게, 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어. 그래서 울면서 배웠다, 이런 뜻이 뜻이야. 음. 근데 이제, 뜻, 그 뜻이 조금 변해서, 더큰 목표를, 이루기 에 아끼는 사람을 버리다 요런 의미가 약간 또 변해요 어. 그래서 정치권에서 많이 쓰이죠? 뭐 대통령 주변 시, 실세 참모들을 읍참마속해야 된다 어. 왜냐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 김현미 어, 읍참마속했고 다음 추미애가까뭐이렇게나 이렇게 요렇게 신문에 많이 쓰여요 어. 읍참마속이란 요 고사수는 자그 다음 그다음. 괄목 상대로 넘어갑니다. 괄목 상대는 그 오나라 인물과 관련된 고사예요. 그래서 예, 이게 깍을 괄이래요. 어, 그리고 눈, 목, 자, 서로, 상, 자, 마주할, 대, 자, 그러니까 깍당했는데 눈을 비비, 눈을 비빈 거예요. 눈을 비비고 상대를 대하다. 이런 뜻인데 오나라의 그 노숙이 어느 날 여몽의박킥함에 놀라버렸는데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여몽이란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좀 멍청하기로 물론 이렇게 삼국지 인물이니까 비교적 높은 데서 이렇게 중용되던 인물인데 그 참모들 중에서는 좀 멍청한 걸로 이제 알려졌었나봐요 그래서 노숙에 좀 여몽을 좀 이렇게 없신여겼나봐요 그러다가 어느날 여몽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어휴 갑자기 똑똑해져 버렸어 이 놀란 거야. 어 그걸 딱 보고 여몽이 한 말이 있죠. 선비란 무릇 사인을 못 보면 눈을 비비고 대하면 할 정도로 달라져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유교 그 경전 대학에 이렇게 일신 우일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군자 즉 선비는 매일매일 자신을 그 갈고 닦아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하고 일맥상통이에요 그래서 선비는 매일매일 공부하고 수련에 게을르면안돼 그래서 3일 정도만 못 봐도 그 사람 성장한 거에 눈이 확 띄어갖고 어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눈씻고 다시 본다 이 정도로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좀 멋있었어 안본 사이에 부쩍 재주가 늘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 예를 볼게요 근데 관목상대는 조금 이제 뜻이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써요 사나이 피나는 노력의 결과 가창력에 관목 상대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요렇게 해야 맞아요 사나이 피나는 노력의 결과 그 가창력에 우리는 관목 상대했다 상대방을 눈 씻고 다시 보는 거야 그게 갈목상대지 그 사람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의미가 아니야 이게 상대가 클 대자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어감상 이렇게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좀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 성장한 상대를 바라보다 라는 의미로 써야 돼 내가 상갈목상대하게 내가 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파죽지서 나갑니다 이파 깨트리단 깨트리 파고 예, 대나무죽 요 정도 알죠 아, 또나왔어 어조사지 뭐 예. 모모의라는 뜻이죠, 우리말에 응. 이건 기세 세자 말 그대로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고 요 뜻은 기세가 강력하여 막힘없이 나가는 뜻이에요 자 대나무 쪼개면 이렇게 쫙 쪼개집니다 그 적절한 예를 한번더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쭉쭉 갈리죠? 이게 파죽지세예요 근데 그 파죽지세가 굉장히 유명한 고사성어인데 이게 유래가 삼국지에서 왔다는 건잘 모를 거예요 너무 유명해서 이게 삼국지에서 나온지 몰라 그 유래를 제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사마염의 진나라가 인데왜 진나라 이건 도대체 뭐냐 이게 삼국지 잘 모르는 분들 얘기할 수 있는데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있죠 그 위나라가 이제 사마염이라고는 자기 정확히 사마이 삼아이 사마이 가문 사람이에요 응, 사마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쪽 가문에게 넘어갑니다 권력이 예. 그리고 그쪽 가문이 이제 위나라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진나라로 이름을 바꿔요 응. 그래서 이제 사실 진나라가 위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 삼국통일하고 오나라 총공세를 나서요 근데 초반부터 이제 잘 이겨 그래서 강릉자 무창까지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일단은 그 군사적인 출사의 그일차적 목표를 달성하니까 이제 작전에 의해서 어떤 장수가 뭐 전염병도 있고 장마도 있고 하니까 이쯤에서 멈 춥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해라고 하는 좀그 높은 장군이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지금 우리 병사들이 사기는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요. 대나무는 처음 두세대만 칼날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쪼개는 겁니다. 아까 영상에 봤죠? 저절로 그냥 쫙 아주 시원하게 저절로는 아니지만 쫙 시원하게 쪼개지잖아요. 이런 저의 기회를 놓친단 말이요 하고 그 기세 그대로 건업까지 침묵이 들어가요. 건업이 오나라 수도거든요. 그래서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중국 통일을 달성을 합니다. 위나라의 후예인 진나라가 이렇게 해서 어, 삼국 지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예를 보면은 그 트와이스 인기가 파죽지세로 일본을 점령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렇게 파죽지세 이렇게 쫙 시험에 갈라지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이거 우기계기처럼 보이네? <웃음> 일본을 점령해서 우기계기의 모양이 이렇게 공교롭게 딱떴나 봅니다. 네, 우기계기 모양 비슷하다고 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만 좋아요와 구르,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 right 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